밥! 위에, 이건... 위에 있는 아기같은거는 밥이래 이거는 국물 아 국물. 그리고 초록색은 국물이래 아하! 우리 지금도 넘어져 와! 좋은가 그린거야 이거? 어, 야 어떻게 이걸 안보고 그렸어? 대단하다 음... 잘했네 이거 수박 이것도 좋은가 그린거야? 어, 이건 뭐라고 그랬지? 문어. 있다고 아빠한테 어, 내가 잡으면 또 안타까워 어... 사고됐어! 지유야! 응? <웃음> 이거 뭐야? 파주 아니야? 응. 파주 아니게 점? 이거 고모? 응. 잘 그린다 지유도 이거는 아빠야? 나야?